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앞전에 39편에 기울기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원, 투, 쓰리쿠, 네지 포쿠션, 파이브쿠션으로 들어가는 공이었죠. 자, 오늘 하실 거는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워치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세워치기 시스템입니다. 자, 앞전에 3 9편에 기울기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4쿠션 내지 5쿠션 도착이라서 여기가 도착이 4,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됐죠. 거꾸로 다시 2.5, 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은 세워치기 시스템 도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 1.5, 2, 2.5, 3, 3.5, 4, 여기가 5가 되죠. 자, 여기 출발 포인트, 여기가 1. 2, 3, 4. 자, 도착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원쿠션 포인트. 자,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 공식은 출발 빼기 도착은 원쿠션입니다. 당점은 상단 무회전이고요. 속도는 대략 2.5레일 내지 3레일 정도. 3레일은 조금 쿠션의 반발력 때문에 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 레일이 가장 적합할 듯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시탈해 볼게요. 출발이 4에 있고 도착이 2에 있습니다. 그럼 4-2는 2점 원쿠션 2포인트를 향해서 상단 무회전, 무회전 정확하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고 2.5일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확률상으로 4에서 2를 치면 2를 들어가는데, 어, 되게 긴 구간이기 때문에 무회전 당점을 주시는 걸 어, 집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번은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 출발에 1 도착이죠. 자, 이쪽에서 출발할 때는 어, 4포인트 안쪽에서 출발할 때는 도착이 이렇게 1을 잡을 때 여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대략 어, 한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밑에가 1이 됩니다. 요쯤 밑에가 2가 되는 거죠. 아, 1.5가 되는 거죠. 자, 2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여기서 한 2나 0.2나 0.3 정도. 자, 거기가 1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 출발에 1도착. 원쿠션 1포인트를 향해서, 자, 스피드 당점 다 동일하죠.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스피드를 약간 줄였는데도 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다른 구간 하나 하시고 어, 시타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요번에는 출발 4에 도착이 3입니다. 그러면 원 쿠션 1 포인트를 향해서 전가동을 똑같이 치시는 거죠. 우회전 당점 정확하게 주시는 거. 집중을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음,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음, 새우치기 시스템은 정확한 당점을 잘 주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 요 시스템으로, 어, 뭐, 비껴치기도 되고, 앞돌리기도 되고, 뭐, 기존의 세워치기 다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전부 다 시타 화면에서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